커먼네일과 인젝터에 그 연결을 해서 연료를 이제 인젝터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파이프고요 보시면은 요 부분이 살짝 검맣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연료에서 올라오는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필터가 정상적으로 자주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염이 인젝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젝터의 수명은 기능이 이제 자꾸 자꾸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젝터의 그 클램프 볼트, 클램프 볼트를 보게 되면은 요거분 이제 녹이 나 있는 상태. 요거는 좀 괜찮고요. 요기는 이제 살짝 나오면서 나사 부분이 살짝 손상돼서 나온 부분이고요. 주행거리가 8만km인데도 불구하고 볼트가 이렇게 녹이 나 있다면 만약 1 0만 이상 탔을 때 처음 이 볼트를 뽑는다 그러면 고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수분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볼트 자체가 이제 녹이 나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껴버리게 되면서 나사산이 망가지게 됩니다. 볼트가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젝터가 이상이 없다 그래도, 이런 이제 고착률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 보통 이제 6만에서 8만 정도에서는 한 번씩 빼서, 동아셔도 교환해 줄 겸, 인젝터 볼트의 그 고착도 방지할 겸,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예방정비로서는 좋습니다. 인젝터 동화셔 상태를 보게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날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멍이 이제 넓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멍이 넓어지게 되면 압축가스들이 이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오면서 인젝터 요캡 노즐캡까지 손상이 될거고 손상이 되게 되면 조립할 때 밀착 부분이 전체적인 이제 밀착보다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닿기 때문에 이동화아의 기존에는 뭐 얘가 이제 수명이 8만키로까지 갔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6만키로까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화셔가 이제 와아가 이제 다 다를고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인젝터 클리닝 같은 경우는 볼트의 고착 방지 마모되면서 캡 손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인젝터의 성능을 알아볼 겸 해서 6만에서 8만 정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DPF 앞쪽, 요거는 DPF 뒤쪽 오염도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DPF 재생시에 필요한 온도 센서입니다. 센서를 보시면 오염이 많이 되어있죠? 요거는 이제 DPF 바로 앞단에 있는거 이런 카본들이 DPF에 쌓이게 됩니다. Thank <laughs> you.